안녕하세요. 닥터홍 이용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펠트 화신바이크 신가점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제 자전거의 속도계를 한번 달아 보려고 합니다 어제 자전거가 원래 속도계가 지금 없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어 인라인 용이었기 때문에 인라인을 탈때 속도를 할수 있는 속도계와 신박계를 차고 신박을 잴수 있는 두 가지 정도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토에서 나온 시계를 사용하고 을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타게 된다고 하면 실내에서 측정이 가능한 속도계도 필요하고 내 발에 케이던스 케이던스를 알아보기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가지 장비들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케이던스는 이제 순토시계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롤러를 탈때 속도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여서 장착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초보이고 그리고 자전거도 입문용이라 가지고 나중에 좀더 업그레이드를 할때 속도계를 업그레이드 하고 자전거용 장비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저렴한 속도계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전거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다도 할수 있고 하는 그런 속도계네. 그렇죠. 음. 오. 아, 이게 그러면은 위에다 고정을 시켜서 브레이크 선하고 다리를 틀고. <웃음> 안에다가 네, 이렇게. 음 거기다가 네, 이렇게. 아, 지금 이게 앞쪽 브레이크 라인이에요 앞쪽 브레이크 라인에 유선 라인을 달았습니다. 네. 펠트 로고 가려서 어떻게 해? 이렇게 하려고, 옆으로 <웃음> 펠트 로고가 가려졌어. 어디요 여기 어디 올라갔어 이거는 자석 센서구나 네 이거 이다가 달자 이거 반대편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반대편에 달는 거지 그렇죠 많이들 이렇게 하죠 밸런스 맞춘다 밸런스 맞출 용필지 네. 역시 얘는 좀더기스카이트 기스카이트 이트 아, 네, 기스카이이트 아, 기스카 아, 기도가어 진짜? 네. 됐어요. 크... 그래서 가있어. 겁나 멋있어 짠, 짠, 짠. 얘또 이제 뭐 해야 돼? 네, 센서 세팅을 해야 돼. 그래서. 모드를 세팅을 하면 초기화해서 음. 해야 돼.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지금 6시 그리고 이거는 뭐탄 거리가 나오는 거 그리고 킬로미터에 내가 뭐 탔던 시간이나 알람도 해주고요 그리고 여지껏 탄 거리 그리고 이거는 칼로리 계산 이거는 뭐 킬로미터랑 시간을 가르쳐주는 세팅을 끝냈습니다 자 이제 세팅을 끝냈으니까 응? 어떻게 되는 거더라? 이렇게 해서 딱 돌려서 꽂으면 짜잔 이제 가정으 그 한번 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네 이곳은 지금 펠트 화신바이크 신가점 3층에 위치한 트레이닝로입니다 여기 비텔리하고 트위프트하고 같이 있어요 겨울에는 진짜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밖에 보시면 날씨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늘은 한가합니다 제가 속도에서 테스트 해볼 겸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제 핸들에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순초시계하고 오늘 다시 새롭게 다른 이 속도계 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속도계를 산 이유는 순초시계가 GPS 형식의 속도계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속도가 나오질 않아 가지고 속도계를 따로 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초보자여 가지고 아직도 평로라 타는 게 어색하지만 이렇게 어,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도하고 시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 지금 속도가 25km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태고 이쪽은 케이던스입니다 케이던스와 좀 심각하게 케이던스가 너무 느리네요 케이던스를 9 0 정도까지 올리고 그리고 나니까 속도가 한3 0 정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나 처음 이제 자전거를 타시게 된다고 하면 이런 아주 저렴하고 실용성 있는 숙소개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많이 자전거를 타시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좋은 장비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러 왔더니 힘들어서 난리가 났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자연스사에서는 속도기를 한번 제 자전거에 달아보았고요. 이제 날이 풀려가지고 동계가 끝났습니다. 동계에 사실 제가 아무것도 운동을 안 해가지고 날이 풀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자전거를 다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